11월 달에 우리 음, 11월 달에 시작을 함께 했던 온엑스투곡투곡 공명 스릴러 개수고 나는 사실 이번 영상은 약간 작업기라기보다 입덕기가 될 수도 있을까 <웃음> <웃음> 맞아 그 생각을 <웃음> 아이거를 우리가 늘 촬영하면서 응, 촬영이라면 응. 거창한데 아, 아, 아. 아 오늘 또 이걸 찍고 오늘 <웃음> 거 네. 네. 되면 이거 찍을텐데 라는 생각을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웃음> 어. 결국 이런 날이 왔다는거지 <웃음> 음, 진짜 감격스러워 <웃음> 응, 응. 때는 되게 많이 <웃음>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 3년 전까지 응. 거슬러 응. 올라가지 우리 작업실 생활은 생각보딱나온게 그때 엠카였나? 엠카였을거야 음. 그 컴백 무대를 셋이 같이 봤었다 아, 이렇게? 음. 그래서 그거 뭐 크게 되나 야, 적당히 좋아 그 라인에 너무 친절하게 아어이팀 그러니까. 이 진짜 멋있다, 아, 멋있다. 나, 멋있다. 아, 안무도 너무 멋있었어 음. 진짜 참났것 같아 음, 그래서 음. 그때부터 되게 약간 뭔가 이렇게 감 감제? 감젯? <웃음> <웃음> <웃음> 감젯불렀던 <웃음> 팀이었는데 나는 진짜 언젠가 원사익스거 작업을 하게 되면은 꼭꼭꼭 음. 꼭,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음. 게 그때 우리 이야로 음. 2년 전 음. 봄에 5월달에 음. 콘서트를 그때 처음으로 갔었어 원사익스 <웃음> 어, 콘서트를 음. 그때 이제 로스팅더 드림에 그치요.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음. 초대권을 받아서 그때 세장까지는 <웃음>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 어. 우연히 는 같이 못 가고. 어. 주빈이랑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너네가 엄청 얘기 많이 했어. 그때 막 너무 흥분해서 장충훈 콘갔다가 음, 음. 그때 막 다음날 목동까지 거의 막. 어허! 달릴 이 나가가지고. 네, 말하고 그랬는데, 그때가 뭔가 되게 나는. 터닝 포인트까지는 안 와도 뭔가 작사가를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그날이 진짜 되게 손에 꽂게 좀 뜻깊은 날이었거든. 너무 그, 그런 그 희열이 처음이라서 내가 엄마, 꼭 만나고 싶은 어, 어, 어, 어, 어, 네. 가사를 부른 무대를 본 것도 처음이었고, 음. 그 무대 자체도 너무 멋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혜민이 세 명이서 같이 이제 내돈내돈내상내상내상대상대상대상대상대 내 음. 음. 음. 음. 음. <웃음> <웃음> 아 그치? 그래서 되게 하고 싶었다 어, 근데 콘서트가 좀 재밌는 게이도이떡인데 공연도 되게 신나고 잘하고 어. 라이브도 잘하고 이것도 있는데 그리고 멘트도 되게 재밌어 아, 맞아 맞아, 맞아. 공연에서 나도 조금 약간 이렇게 두근두근을 두근 하던 마음이 음. 더확실된것 같고 음. 그때 너가 로인드를 처음 아까 콘서트에서 직접 작사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걸 처음 경험한 순간에 옆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냥 그런 경험이 나도 있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별개로 그냥 먹는 스타엑스가 좋아서 음. 어 나도 너무 스타엑스 받고 뵙고 싶어 라고 너무 그때 부러웠는데 루인드 음. 볼때야니 음. 네 노래 나온다고 그어 <웃음> 그랬었는데 음. 그냥 이제 그 때, 어, 팀으로 또. 그랬던 그냥... 마음이 있던 지가 벌써 온몇 어, 음, 년인데. <웃음>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몬스타엑스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맞아. 한 진짜 흥분을 많이 해가지고. 어, 약간, 음, 그때마다 음, 좀 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정확하게. <웃음> 어, 연에서 그런 심을 유지를 그렇다. 했어야 되는데.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생각도 뒤늦게는 있고, 약공 얘기를 하자면. 음. 아, 그렇게 아, 해서 되게 급정 그렇게 해서 결실을 맺는 게 먼저 앞트랙부터 해서 앞트랙이 스릴러지 스릴러? 스릴러라는 스러 곡은 전신이 있다는 그렇지. 얘기가 <웃음> TMI를 이제 음. 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곡은 음. 스틸러가 슈러웃 앨범인가? 엘리이터 앨범인가? 엘리겔트 아. 앨범인고 음. 아, 음. 스틸러, 스틸러라는 곡이 음. 이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받아서 작업했던 음. 곡이고 그때 사실은 음. 스릴러로 아, 아, 아, 아. 작업을 해서 됐으나 되지 않아서 아. 사실상 이제 우리가 거기서 살린 부분은 없기는 음, 하잖아 음, 살린 음. 부분은 없는데 이제 뭔가 곡의 음, 그 정서나 정성? 음그 음, 단어나 그런 게이 음. 곡에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스릴러를 음, 음. 썼었던 그런 비하인드가 나름의 음. <웃음> 우리만한 음. 그리고 나는 이 노래는 작업기는 뭐 아닌데. 음. 어. 그랩 파트가 사이사이 되게 맞아, 맞아. 겹겹이 들어가있다고 하뭐나 맞아, 맞아. 되게 햄버거 사이에 있는 음, 그런 것들처럼 이게 <웃음> 조금만 하고 랩랩 음, 랩 이렇게 돼있어서 랩은 또 직접 멤버분들이 하니까 아 그게 또 얼마나 멋있게 들어갈까? <웃음> 어, 어, 하면서 약간 작업을 하면서도 기대를 했는데 약간 가사가 이렇게 픽스가 됐을 때도 그럼 이거 어떡해, <웃음> 어떻게 할 건데 <웃음> 맞아 맞아 그렇게 되게 기대를 했던 곡이었는데 음.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하람에 떴을 때그 음. 도입부가 맞아, 떴잖아 맞아, 맞아. 나 그걸 그때 좀 몸이 안좋아서 자다가 깨서 맞아, 봤는데 맞아 늦게 봤어 스님이랑. 늦게 봤는데 <웃음> 어? 어? 이걸 이렇게 어, 살린다고? 그것도 되게 쇼킹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어. 잘하자고 어. 진짜 좀그 얘기 되게 <웃음> 계속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살린다고? 그래가. <웃음> 이런 얘기는 반복을 그 발매 음. 그 발매 전날에 나와서 그게뮤니케이션는데그 음. 발매된 순간까지도 이걸 이렇게 살린다고. <웃음> 근데 그거는 실 <웃음> 그 작업을 할 때도 그 도입이 <웃음> 막 증기차릴듯.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부르지 했는데 네, 그거를 컴백 <웃음> 쇼 보니까 또 음. 녹음 두 번만에 <웃음> <웃음> 어. 그거를 이렇게 <웃음> 케이션나셨다고 해가지고 네, 님 10분 것 <웃음> 근데 그게 사실은 음. 너무, 너무 빨라서 그런지 어 원래 썼던 거는 한 글자씩 어 빠지긴 했던 거. 어 원래, 어 원래 음. 드라마틱한 철라뭐드림니 음. 그림자 이런 음. 거였는데 이제 한 자씩 음. 이렇게 맞아. 빠지긴 빠졌던 거. 음. 그리고 나도 놀토를 되게 좋아해서 나 그걸 <웃음> 감탄하는 와중에도 아 이건 놀토 <웃음> 각인데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약간 맞아. 아니나 다를까. 그런 반응 어, 또반시이 어, 그래서 아 놀토보는 사람 생각은 다 똑같아 <웃음> 나오면은 좋겠어 네. 어, 나 신청을 한번 쓸까 말까 이렇게 싶었고 그리고 또 개수 개수 응, 아. 그 얘기도 X. 또 이어서 그래 개수는 아, 음. <웃음> 이제 그후계 XX 이게 되게, 되게 인상이 깊은 음. 분인데. 음. 거기, 거기부터 응. 진짜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 그때가 어. 진짜. <웃음> 막 새벽 어. 2시 반까지 통곡을 고민데 거기는 어떻게 안 아, 래실 <웃음> 네. 우리가 몬스타일스 곡는좀 어. 고민을. 더 약간 많이 하는 응. 편인데, 또 X라는 게 너무 찰떡같이 박혀 어. 있는데, 아. 아, 이거를. 근데 X라는 곡이 이미 있잖아. 그래서 쓸수 없는 제목, 이 어플인데. 약간 그런 엑스를 되게 가지고 활용하는 가사고. 음. 아게 너무 매력적이라서 이 매력을 어떻게 풀지를 정말 <웃음> 정말, 새벽, 정말 새벽이 해지도록 그런 <웃음> 밤에 <까마비> 해지도록 고민을 <웃음> 어. 하고. <그리고> 그때또막 <웃음> 수업이 어. 있어 가지고 맞아. 맞아. 되게. 음. 이거 작업 시작 자체도 자정 지나서 음. 했는데 <웃음> 막 진짜 그때 <웃음> 그만 고민하고 <웃음> 있던 어. 그런 상황에서 음. 끝을막 <웃음> 회의하고 이랬었거든. <웃음> <웃음> 그래서 결국에 이제 거기 비슷한 발음으로 하느냐 해서 아니, 이제 g 음. 스로 할까? 음, 이러는데 음, 뭘로 해도 안 좋고 X로 음, 하는 게 제일 멋있을 음, 것 같아서 그럼 그 속에 X가 나오기까지의 음, 서사를 어떻게 음, 만드느냐여서 이제 g 스 s b a b y 어, <웃음> 근그 어. 자리가 마침 되게 적절하게 어. 딱 드롭하기 전에 음, 있어서 음, 그렇게 맞아. 만들었던 그냥 항상 가사 쓸때 어쨌든 얘를 살리기로 했으면은 음. 그게 그 말이 들어가야만 하는 음, 상황과 이유다. 배경을 앞에서 차곡차곡 쌓아줘야 돼서 어. 아 그게 X라는 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어떻게 할까를 우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고뭐너 어, 되게 팁을 잘 준다. 그거 작업할 음. 때마다. <웃음> 수빈이가 되게 팁을 잘 줘. 고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또 그래서 그 X도 음. 그러면은 어떤 X로 만들건지 그것도 <웃음> 보면 엄청 음. 많이 근데 막뭐 용의자 X로 할건지 음. 아니면 뭐 미지수 X로 음. 할건지 아.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본질로 돌아가는 어. <웃음> 사이즈 <문사> <웃음> 어, 어, 어, 어. X가 되게끔 음. 얘기를 그렇게 했던 음. 기억이 그래도 이번 앨범이 가장 우리가 여태까지보다는 평정심을 가지고 어, 그러니까. 작업했던. 아, 어차피 안 되겠지. 아, 어, 어차피 인도안될 거야. 맞아, 맞아, 맞아, 맞 내려놔야 되는 음. 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고, 뭐그 100% 내려놨다고는 어, 할 수는 맞아. 없겠지만, 100% 내려놨으면 그때 막 새벽 2시 반. 까일일 지나. 아, 그리고 우리가 그림 그, 그, 그, 그래. 보싶해 주마 아니야 그, <웃음> 그 스레드 시 진짜 보고 어, 싶었는데 어, 이거 <웃음> 어, 그래서 어. 이제 바라는 건 이거 콘서트에서 우리가 음. 좀 그러니까 콘서트를 워낙에 원래도 좋아하는데 BTS 음, 음. 콘서트는 더더 음. 훨씬 더, 더, 더, 더 좋아해가지고 아나 이거 콘서트에서 너무 보고 싶다라는 <웃음> 음. 아, 그러니까 음. 뭐 온콘도 좋고, 음. 그러면은 원둥이 들고. 그러니까 <웃음> <수명할까>? 원둥이가 <웃음> 또 <웃음> 집에 하나씩 다 있기 때문에.